내년에 다른 팀으로 가면 되겠다 <웃음> 아 이거 실수하네 아 <웃음> 실수하네 네 저는 ISFP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읽어드릴게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강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금세 알아챕니다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어 저는 근데 저희 밥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보다가 푹 뚫어 쩔다 보시더니 응 예은이 이거 휴지 줘 이러면서 <웃음> 진짜 끝이 <못> 오빠는데 <웃음>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습니다. 네, 그렇지. 네, 이건, 이건, 아, 이건 안 맞아. 이건 안 맞지. 방금 나 봤지. <웃음> <웃음> 이건, <맞지>? 이건 아니에요. 이건 <웃음> 아니에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고 보조 업무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. 보조 업무는 뭐야? 혹시? 티켓 <웃음> 어, 어, 탈까? 네, 맞네. 맞네. 탈까? 그러니까 저는 어, 이거는 확실히 맞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도 저는 조용히 연습하는 거 좋아해요 네 저는 ISFJ 유형 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익숙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조식도 지금 1년 넘게 똑같은 거를 똑같은 메뉴내 드세요 <웃음> <웃음> 맞네. 김치, 밥, 불고기 맞죠? <웃음> 근데 맛있어요. 맨날 먹어도. 5성급이라 그런지 룰이 아, 다 섞여요. 불고기 틀리더라고요아 <웃음> 똑같은 거를 먹어도 맛있고 맛없고는 안다. <웃음>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합니 <웃음> 얘는, 얘는 친해도 말안 해요. <웃음> 아 진짜 친하면은 예. 우린 안 친한 거네. <웃음> 그것도 예은이는 제가 아, 그게, 제가 말했잖아요 웃기니까 그게, 그게 말 많이 하는 거구나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<웃음> 없는 것같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존경심이 없다고? <웃음> 어, 윗사람에 대한 아 이거 실수하네 <웃음> 아 실수하네 <웃음> 나 되게 존경하는 스타일이야 <웃음>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친구와 보낼 때는 소수 인원과 함께 합니다 어? 자, nope. 소수 아니고 소 소수 인원과 아, 함께 합니다 <웃음> 아 소수 나갑니다 <웃음> 어텐션 어텐션 I'm E. <웃음> 저는 ESTJ고요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지배권을 움켜지려 합니다 약간 제 손안에 다 넣고 싶은 느낌이 <웃음>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말이 많은 편입니다 리액션이 <웃음> 왜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으로 그리고 강한 개성때문에 온순한 사람은 위협감을 <웃음> 느끼기도 합니다 지승이 위협감 느끼는거 아니야? <웃음> 저 처음에는 좀 위협적이야 <웃음> 지배하고 군림하는 속성때문에 때때도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 지배하고 싶구나? 약간 좀 있어요 모두가 절떠받들었으면 좋겠거든요 <웃음> 서로에 대해더잘 아셨나요? 네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아니 근데 서 프로님이랑 지승이는 너무 놀랍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놀라워요 나는 1, 2 위로를 해주면서도 약간 그렇게 좀 넘지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오빠가 F인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저블라운드 너무 못쳐고 내가 야 근데 진짜 못 치긴 했어. 그러면서 막 오빠는 진짜 공감 1도 안 해줘요. 진짜 오빠는 절대 F일 수가 없어요. <웃음> 우와, 너무 웃겨. 계속 생각해야 돼. 아 내가 뭐 잘못했지? <웃음> 근데 왜 그럴까는 그 뭐야 그냥 왜 그럴까? 현빈이랑 똑같아. <웃음> 그지? 거의 거의 이런 스타일이잖아. 왜 그럴까? <웃음> 하나, 둘. 셋. 언니, 되게 진짜 힘든 거 얘기 안 하세요? 저희 그한번 일주일 동안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깊은 얘기도 오래 하는데, 그니까, 언니가 짐고 계시는 짐이 너무 많거든요? <웃음> 근데 저는 막 모르고, 어, 이것도 힘들고 저거도 힘들고 막, 막. <웃음> 지승이 2번이지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정했어 <웃음> 네, 나, 나 1번이지 나는 되게 응. 불안해 어 나도 스트레이 많이 받아 나는 네. 응. 제 성격에 대해서 좀 뭐, 모르는 부분도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조금 조금씩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<웃음> 아, 아, 자기 말을 네, 모르겠으니까 음,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저는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. 전 되게 예민해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요. <웃음> <웃음> 저에게 높은 자리 주십시오. 자 <웃음> 잘하겠습니다. <잘> <웃음> 내년에 다른 팀으로 가면 되겠다. 여가가고아 <웃음> <구독! 웃음> <내가> <웃음> 네, 저도 ISFP가 나왔는데 저보다는 다른 이제 팀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즐거웠어요. 아, 일단 오늘 팀원들이랑 <웃음> 저랑 대해서 더. 주민 멘트잖아뭐지 저랑 팀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될수 있어서 좋았고요. 김예은 선수 성격이 약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나만 이상해? 너도 이거 공개해요? <laughs> you go to the bathroom and you hit your head against the wall.